이거 저 녀석은 어떻게 먼저 때리느냐. 활로 먼저 가격을 해보겠습니다. 해 두샷! 얍! 좋았어. 어, 얘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어, 정면 공격! 어, 내가 보이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보여. 불 때문에. 이리 오너라! 이 꿀꿀이녀석! 갈색 꿀꿀이는 무섭지 않아요 약하거든요 저보다 화살을 죽고 안 보여 방패는 딱히 뭐 주머니가 다꽉찬 상태라 어 아까 해골 저기 있다 고기도 손에 넣어야겠죠? 아주 중요한 체력 양식 구운 짐승고기 자, 상자를 열어보죠 5,8 조개 껍데기처럼 복잡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돌로 물에 힘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보석들을 나중에 대체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보물 상자에 드, 들어있는 거 보면 은 분명히 좋은 거겠죠? 어? 뭐가... 있, 나왔어요 음, 반짝이는데? 아닌가? 이 상자들은 뭐가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터트려보겠습니다. 얍! 응? 아무것도 안 나왔나? 네모 폭탄으로 해볼게요. 키포! 뭐가 반짝이는데? 일단 저 상자는 깨도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고 얘들을 좀 깨볼까요? 어? 왜 이렇게 빨갛죠? 주변이? 뭔가 불안한 냄새가 공주가 부르나봐요 기오치케 토키. 붉은 다리 시간 그것은 간논의 마력이 충만한데 지상에 떠도는 몬스터들의 혼이 다시금 를찾아버립니다 위협해 보이죠? 기치케 조심해야겠어요 뭐야 다시 살아났잖아 저런식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었군요 어 광석이다 독생 루피 도토리 죽기 쟤는 그냥 올라가서 해치우자 너 동료들을 그렇게 부르지 마 으아 돌을 던지려고 해요 아. 오야 일단 피를 채우자 갑자기 아무 데서 나타나가지고 이게 다 빨간 기운 때문이겠죠? 이 정도면 느끼지? 다시 주워서 왜 다시 되살아난거야 또 남았나요? 다 잊히었죠? 어? 고기도 있다 고기 준건 고맙네요 다시 살아나서 깜짝 놀랐네 이 돌덩이 들면 뭔가가 있...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 한번만 더여기 터뜨려 볼게요 화살 오 화살이다 그래도 뭔가 나오긴 나왔네요 사과를 손에 넣었습니다 상자 속에 사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있는데, 저건 뭘까요? 이게 뭘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올라가 볼까? 우와! 이게 뭐예요? 이거 맞추는 건가? 와어 뭐야 공격받았어 누구야? 뭐지? 어? 뒤에 있나? 아니 너 갑자기 생뚱 야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하잖아 갑자기 기습당했어요 우기가 가... 어? 저건 여우 아니에요? 요 잡아보자. 살금살금 당아가서 쯤이면 되겠지? 그냥 좀만 더. 하프밥고 있어, 귀여워. 제가 과연 머리를, 아, 아, 머리를 정확히 노린 것 같은데. 도망갔어요 여기는 뭐죠? 우와 마구간인가 리버사이드 마구간에 도착했습니다 내미 뚜껑 하지만 가득 찼다 말.. 말이다 말 맛있..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귀여워 뭔가 얘네들도 나중에 혹시 탈수 있지 않을까요? 좀 타면서 이동하고 싶어. 말말 말 사고 싶어. 아쉬움을 뒤로한채 좀 둘러볼까요? 와우, 되게 평화로워 보여요. 약간 배경 음악도 그렇고 엄청 평화롭네요. 코코다 코코, 닭 닭. 제가 이거 잡을 수는 없겠죠? 어머 엄청 아파하는데? 미안해 네~~ 네~~ 어? 들수 있어? 왜 들기가 나오지? 우와 이게 뭐야 꼬볼을 들었어요 아 이게 뭐야 더, 던질 수도 있어? 던지는 거 조금 미안한데 던져 볼까? 한번 여기다 던져 볼까? 어머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거죠? 되게 미안한데요 아니.. 미안해 장난이었어 어? 살아온다 살아온다 아까 파닥파닥 저기 아닌가? 음.. 알수 없어요 파닥파닥 이번에는 물속에 던지진 않을게 그냥 한번 던져볼게 얍 되게 잘 날아간다 엄청 자, 잘 날아가요 애들이 날개가 있어서 그런지 나무꾼이듣기 무기가 다 가득 찼어 아 아쉬워 무기만 좀 무한대로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생 무기 걱정 안 하게요 그쵸? 사람이 있네요? 안녕? 야! 야! 백년 전에 멸망했다는 하이랄성 옛날 무기나 상당한 보물이 있어서 사, 슬쩍 하러 갔었다고? 도둑이다 금위 시리즈라 불리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무기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가봐 나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어... 요즘 이상한 안개가 끼고 시작하고서부터 몬스터랑 기계 괴물이 활개를 치고 다녀서 몰래 들어가는 것조차 위험해 목숨이 아까우면 가까이 가지마 하이라이 성의 잠든 무기 미니 챌린지를 얻었네요 와, 여기도 사람 어서오세요 숙박하시.. 와 여기 숙박도 가능하구나 근데 침대가 대체 어디있죠? 묵을 수 있는 곳이 안 보이는데? 물어볼까? 저희 집이 자랑하는 특수 침대다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숙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루피라면 저기 위에 보이시나요? 녹색 보석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저 아저씨한테도 말 걸어보자 얼굴이네요.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듣겠습니다. 장수풍뎅이 배낭이 트레인부트 마크인 테리라고 합니다. 헉, 그러고 보니 장수풍뎅이 배낭이네. 와. 이야, 야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하는 당신을 위해 추천하는 곤충들과 여행에 빼놓을 수, 없...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을 팔고 있어요. 루피가 부족하시면 갖고 있는 물건중에 필요없는것을 매입해드리기도 해요 보석은 괜찮은 값을 사드려요 갖고있으면 많이 팔아주세요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동안 수집한.. 뭔가 팔수 있을만한게.. 제가 나름대로 뿔을 되게 많이 주었거든요 이 정도는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와 되게 많이 준다 루피 저기 팔아야지 팔아야지 왜냐면 꿀꿀이들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코글린의 풀과 이빨은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야 이야 오 루피가 많이 생겼다 이정도면 되겠죠 다른 애들은 좀 잡기 어려운 애들에서 좀 얻은 것 같아서. 이정도만 꿀꿀이들의 흔한 풀과 이빨을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해요 아 루피가 많이 생겼다 아 여기네요 잘수 있다는 침대가 바로 이거구나 기억해야겠다 왠지 마구가는 기억해야 될 장소라고 생각해요 아 안 그래도 지도에 표시가 생겼네요. 앞으로 찾아갈 때 편리하겠어요.